상에서 Work는 단순히 우리말 일하다 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진짜 영어식 의미, 즉 애쓰면서 뭔가 하는 행위를 전부 지칭하는 말이다. 이 말로 받아들이면 훨씬 좋은 점이 많다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이걸 오늘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더 해볼게요. I work hard. 나는 열심히 일한다. 즉 나는 뭔가를 애써서 한다. 요 그러면 뭐 우리말로 일한다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the medicine worked. 그 약은 뭔가 했으면서 했다죠. 그러면 약이 이랬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약의 효과가 있었다. 그 약이 뭔가를 해냈다.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가 돼서 우리 말로 매끄럽게 바꾸면 효과가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It worked. S 면서 뭔가 결과를 만드는 행위에 다쓸수 있다는 라걸 이해하면 이두 문장 work 다 똑같은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In the past, farmers worked cows. 이번에 work 뒤에 뭐가 따라왔어요. 그러면 소들을 뭔가 S 게 만들었다는 뜻이 돼서 일을 시켰다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농부들이 소들에게 일을 시켰다. 소를 일하게 했다. 소가 애쓰면서 뭔가 하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In the past, farmers worked cows. 이런 식으로요. 또 예문을 볼게요. People work air conditioners in summer. 사람들은 에어컨을 일하게 한다. 라기보다는 뭐 우리말로 하면 작동한다가 되겠죠. 에어컨이 뭔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work를 쓸수 있었던 거고요. This book works miracle. With your English. 이 책은 기적을 만들어냈다겠죠. 우리말로 매끄럽게 바꾸면요. 하지만, miracle이 뭔가 나오도록 했다. 여기까지도 이 work를 쓸수 있는 거죠. This book works miracle with your English. 이런 식으로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This book works miracle with your English. 여러분의 영어에 이 책이 뭔가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게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하나 더 run. run을 r u n 한번 보면요. work랑 한번 비교해 보면 돼요. work는 일하다 라는 우리말 표현보다는 애쓰면서 뭔가 결과를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고 run은 달리다 라는 표현보다는 역동적으로 뭔가 하면 전부 다 run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문을 보면 I run 나는 달린다죠. I run my business 내 사업체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가 되니까 운영한다, 경영한다가 되는 거죠. 앞에 나온 예문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도요. 만약에 farm, a farm, 농장을 얘기 여기에 붙이면 I run a farm. 뭔가 어색하죠? 땅을 가지고 뭔가 역동적으로 뭔가 한다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니까 이때는 뭘로 쓰면 될까요? 맞아요. work로 바꾸면 돼요. I work a farm. 나는 농장을 운영해. 그런데 비즈니스는 약간 좀 역동적으로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이때는 I run my business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감 차이가 조금씩 느껴지시죠. 이렇게 영어식으로 영어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sit, 앉다가 되겠죠. 아까 이 공부한 컨셉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 I sit, 난 앉아. If I'm tired 피곤할 때는 나는 앉아 자. 자, If I'm tired는 아직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뒤에 뭐가 안 오면 나는 앉아가 되는 거고 I sit my guest 나는 앉힌다 가 되겠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손님들을 나는 나의 손님들을 앉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I sit the chair 이뭔 개소리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왔다면 어, 나는 의자를 앉힌다 이가 아닐까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더 헷갈릴 거예요. 나는 의자에 앉아 아닌가? 이렇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오지 않고 이 문장을 바로 보여드렸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번역할 거냐면 나는 의자에 앉는다 이렇게 번역을 할지도 몰라요. 이제 명쾌하게 제가 이해를 다 시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의자에 앉았다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I sit on the chair. 나는 의자에 앉았어 하면서요. 오늘 꼭 붙여줘야 되는 거고, I sit the chair는 의자를 앉혔다. 라기보다는 의자를 놨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럼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재미있어요. 잘 보세요. Stand. 뭐죠? stand. 서다라고 알고 있고 sit. 안다라고 알고 있고 set. 고정하다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셋다 공통적으로 영어에서는 놓다예요. 노타.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돼요. 보세요. stand는요. 이 그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다에도 쓸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워놓거나 임시로 놓는 느낌이 스탠드가 되는 거고요. 시트는요. 스탠드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에도쓸수 있는 거였고요. 세트는 완전히 고정적. 딱 껴놓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셋다 놓는 거지만 그 놓아지는 결과와 그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 그림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재미있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놓으니까 일어서다 잠깐 멈춘 거 그리고 물이나 땀이 이렇게 괴어 있는 것도 스탠드를 쓸수 있고요. 어떤 상태가 살짝 유지되는 거 혹은 어떤 공격에 이렇게 딱 맞서 있는 것까지 쓸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트 이 그림이니까 착석하다도 되고요. 모델이 포즈를 취하는 것도 시트에쓸수 있어요. 스탠드보다는 좀더 안정적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자리잡아 위치하는 거 그리고 먹은 것이 위에 얹혀도 시트를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태가 스탠드보다는 좀더 임시가 아니라 좀 변하지 않는 상태면 시트를 쓸수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세트는 더 고정하는 거니까 뭐 박아 놓거나 확정하거나 배치하거나 이렇게 완전 규칙들을 마련하거나 혹은 가격을 매기는 거에까지쓸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stand, sit, set는요. 이렇게 양쪽 다 써도 되는, 겹치는 부분도 존재하겠죠. 이 그림으로 단어의 의미를 영어식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말로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다는 라걸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봤듯이 이걸 따로따로 외우면요. 안 외워져요. 어떻게 단어를, 어떻게 동사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제 조금씩 납득이 되기 시작하셨죠. 결국 이렇게 영어 단어는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건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 거고요. 파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응용이 되고요. 근데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원어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요인까지는 완벽하게 바로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영어를 자주 접하면서 경험치를 쌓으면 원어민이 어떻게 쓰는지 완벽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sit 뒤에 on이 있고 없고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I sit on the chair가 있고 이건 내가 의자에 앉는다는 거죠. I sit my guest. 이거는 내가 손님들을 앉힌다 라는 거죠. 그러면 the chair, my guest. 이게 빈자리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what이 앞으로 똑같이 가고 그리고 게스트는 사람이 되니까 who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what I sit on. on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on, on 둘다 괜찮아요. 그러면 on이 없으면 이 on이란 단어가 없으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 like what I sit on. 난 좋아해. 내가 앉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who I sit. 내가 안 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I like who I sit. 나는 내가 안 치는 사람들을 좋아해. 그럼 그러니까 뭐 나는 손님들을 좋아해. 이제 손님이 누군지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후로 표현한 거예요. 이 전치사 on. 이 전치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전치사가요. 그러면 이제 예문을 조금 더 이제 넣어보면, What I sit on. 이거를 또 하나의 덩어리처럼 쓸수 있어서, 만약에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면 There is the chair which I sit on. 내가 앉는 의자가 있다가 되는 거고요. 내가 앉히는 손님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볼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퀴즈. Which와 who는 생략할 수 있을까요? 복습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략할 수 있죠. 예, 생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요. There is the chair I sit on. 이런 식으로 쉽게 이제 쓸수 있어야 되고요. There are my guest. s I sit.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 볼게요. 뒤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니까 여기선 좀 어려움이 느껴져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데 의외로 쉽겠는데라는 예상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on은 위치, 위치와 on the chair이기 때문에 위치와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게 on which 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There is the chair on which I sit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이런 부분은 뒤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고요 진짜 쉬워져요 진짜 쉬워져요 왠지 쉬울 것 같다는 예상이 되시죠 그때는 내가 앉는 특정한 의자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3장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4장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